반려동물은 과연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웃음> 이런 것 때문에 소송 굉장히 많이 같이 해요. 같이 자는 사람.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근데 부부가 같이 자잖아. 같이 안잘수 있죠. <웃음> 이혼하는 데 <웃음> 이혼까지 가는데 뭐를 같이? 자. 아니지. 아니요? 뭐 최근 들어 우리가 좀 그랬다. 그 동안은 <웃음> 다 같이 잤다. 뭐 이렇게 우기기면 어떡할 거야? 내 사이드에 더 가까이 잔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밥을 <웃음> 잘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 그동안은 했어요. 네. 이제 이게 제이 워낙 소송이 많으니까 음. 서로 이제 데려가려고 음. 같이 키우니까 당연히 정원들어 어, 그래갖고 그동안에는 뭐 그렇지 누가 더그 양육비를 얘를 오. 키우는데 돈을 누가 더 많이 비치부랬느냐 사료를 물었느냐. 사주고 그렇지. 누가 병원을 더 많이 데리고 오. 갔느냐 뭐 이런 걸로 네. 이제 소송이 나오면 결정을 하고 이랬었는데 아하. 최근에 미국이야. 근데 음. 미국 중에서도 뉴욕이야 여기는. 뉴욕이 법으로 이거를 이런 일이 되게 많았나 보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런 네. 거지. 여기는 워낙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네. 이 분쟁이 뭐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오. 뉴욕 상하원에서 음흠. 압도적인 지지로 네. 이제 앞으로 반려동물도 자녀하고 마찬가지로 네.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는 이혼법이 뉴욕주 상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행복권 그러니까 누구랑 살았을 때이 반려동물이 더 행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동안은 얘를 키우는 동안 누가 더 기여를 했느냐가 기준이 됐었는데 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혼할 때 어느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느냐에 따라 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가 누구랑 살았을 때 앞으로 더 행복하고 얘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가 주요 그 이제 재판의 주요 기준이 됐다면 반려동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어. 누구랑 살았을 때 얘가 더 행복할 것이느냐.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래 갖고 기준이 뭐냐면 어. 만약에 이제 부부가 하는데 이혼하는데 한 사람은 막 마당딸린 막 이런 하우스 음, 그런 데 살아 음. 한 사람은 좁은 아파트 원룸에서 살아 음. 그러면 이 하우스 사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오 근데 그 너무 걔가더 음. 좋은 환경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기준은 진짜 애매한 거지. 그러네요. 어 마당딸린 집에 살아도 얘를 더더 관심 있고 사랑을 안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환경은 좋을지언정. 근데 음. 이거 그렇게 따지고 들자면 네. 자녀 양육권 문제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 근데 우선은 그렇게 법적으로 기준을 앞으로 얘가 얼마나 더 행복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를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고 있어요. 네. 근데 코모 주지사도 반려견 키우거든요. 네. 아마도 서명하지 싶어요. 이게 뉴욕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어, 될 것이다. 음. 아니, 데 반려견도 그렇고 반려묘도 그렇고요. 어, 네. 가족 내에서 유난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건 저, 증명하기 좀 어려운 거지. 음. 그니까 최대한 얘가 앞으로 나와 살았을 때 행복할 것이다를 증명해야 되는 거지. 음. 그리고 내가, 나는 충분한 지, 그러니까 벌이가 있고 내가 수입이 있고 그래서 얘한테 어떤 혜택을 줄수 있고 나, 내가 지금 앞으로 살 집은 어디고 이런 거 굉장히 어필을 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이게 네네. 굉장히 분쟁이 많아서 이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뉴욕뿐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오케이. 알래스카 여기서는 이미 그 이제 이혼 분쟁에서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반려동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음. 법안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한국은 사실 그치. 너무 유기견들 많아지고 부부가 그 커플이 같이 키우다가 헤어지면 얘 유기하기도 버린다면서요? 하고 예, 어.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음.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이 살기에는 좋은 곳이죠. 네.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그래도, 그래도 이제 그, 그 다른 또 여러 네네.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까지 나오지 않았나. 음. 그래서 앞으로 뉴욕에서는 이제 코모 주지사가 딱 서명만 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 이 반려동물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양육권을 준다. 와. 이게 법적으로 이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양육비도 주나요? 어, 상대방이 <웃음> 줘야 되나 그러면? 그쵸. 양육권을 가져. 그 얘기는 거. 없어요, 근데. 음. 네. 그러니까 동물은 그게 해당이 안 되나봐. 그러니까 자녀의 경우만 그렇겠지. 네. 음.